치즈스 맞자요! 프우우따다다다다야 대박이야! 야 이러니까 어렵지릭스라고 하지! 귀여운 요치개스맞자얌뿌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포켓몬 세계에서 귀여운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뿌우! 요시일글입니다이요시일스로 사용할 스킬은 기관총과 돌가등 넣기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진입 물건은 기아베머리띠 맹공덤벨 가벼운 돌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업, 에더비꼬리 탈출 버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귀여운 포켓몬 염싱이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무리 우리가 맹공 듀오라고 해도 순서가 있는 법이야.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아직도 짖지 하는거 봐. <웃음> 야 이러니까 현심리스라고 <혐시미스라고> 하지. <웃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염싱이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멍멍아, 야구르지야구르지야구르지 어. 피해주고. 도망가주고 야 쫓아오면 안 되는 거 모르니 얘들아 자 아래쪽은 우리 팀이 알아서 해줄 거고 로톰으로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지금 자 먹었지롱 아다다다다 나 큐! 아 열심히 쓴큐 아, 예쁘지 야 진짜 와, 야나연면 게임 접었어 아뭐 당복이야 자꾸 어 들어갔다 맛있죠? 공짜 꿀 양념 점점 맛있고. 아이 꿀로어야지뭐 하는 거야? 자약 올려요. 계속 약 올려요. 짜증나게짜증나게짜증나 피해주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했어, 할거다 했어 자 이제 썬더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집중을 해주고요 놓치면 게임은 끝나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싸워 바로 먹는다고 이걸? 마 아, 진짜 안돼안돼안돼아 뭐해 진짜 <웃음> 아니 니네들 뭐하냐고 아 피카츄 뭐하는 거야 아니 이상하게 싸우니까 당연히 지지 얘네들이 꼭 넣어야 돼 아니 이길 가면꼭 넣어야 된다고 뭐하냐고 아또줘 이걸 또 줬어 또 줬어 이걸 이걸 또 줬다고 <웃음> 진짜 대단하다 <웃음> 와 진짜 아니 니네들이 틀으라고왜썰는지냐고 <웃음> 아니 트로피도 내가 다 회수했네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요 싱리스가 어플을 계속해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능이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어.. 혐싱리스.. 자, 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유가 있다니까. 왜 혐싱리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아하하 <웃음> 어, 도망간다! 어, 또 콜로 으 갑니다. 자, 새콜로왔습니다 좋아요! 자, 이유가 있어! 그럴 행동을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 좋습니다. 자, 뭘 가득 넣기. 자, 이거 나오면서부터는 솔직히 좀 얘기는 달라져요. 왜 그러냐? 아주 스킬이 계속 쓸수 있기 때문이지. 자, 또 던져놓고. 자, 또 먹습니다. 자, 터 빠져주고요. 기관총 울싱이스 어떻게 하는 거냐? 기관총 찍기 전에 스택을 다 쌓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근데 아직 기관총이 없어요. 자, 어차피 저는 탱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면 돼요. 괜찮아요. 피도 금방 차기 때문에 상관없어. 자, 뒤로 빠졌다가. 자 체력 회복해주고 좋아 폴로르가 나이스 좋아 자, 또 던져놓고 자이골 넣어주고요 아주 좋습니다 나쁘잖아요 자 기관총 찍었고요 제가 이 정도 됐으면 아마 색을 다 채웠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라라라다다다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웃음> 봐봐, 요자식아 <웃음> 이것이 우싱리스지! 끼우! 귀엽지! 이쁜 애를 왜엮었다 그래? 우싱리스는 혐오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봐도 엮였긴 해, 좀. 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골. 자, 들어갑니다. 자, 속도 빠르죠? 나 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가운데. 총알을 던져주고. 야, 이러는, 와, 미쳤다. <웃음> 아, 좋아요. 어, 자, 일단은, 우리 아주 귀여운 끼우! <웃음> 야 기분 나쁘지? 기분이 나쁘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이두두두두여두두두두두두두두 귀여운 여자두두두두두두프끼두따두두두두두두두두이두 야, 두두두야두두두두두두두두어두두두두두두두두 <웃음> 야, 삐다는거 봐! <웃음> 아, 재밌다! 자, 3초 동안. 어, 잠깐, 시간 끌어주고요. 그거 아세요? 저시일스가 약하지 않아! 얘가 마리 탱커지! 탱커는 아니야! 아, 미쳤어! 이게 뭐야! 자, 또콜 쉐고. <웃음> 아, 어, 미안하다 얘들아 아니 이거는 음식인지 자체가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 어 도망가야지 어욕 뿌려주고 좋아요 자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라라나나이나나라나나나나나라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 어 와봐 뭐, 뭐 어쩌라고 어 와봐 와봐 와보라고 와와어어 도망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그래도 안 죽었어 좋아아 집을 왜가열매 먹은 피가 다 차는데 이거 진짜 햄식리스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아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 <웃음> 재밌다 나이스 어디가니 파이어로 다다다다다다. 아 나나나나나나나나 <웃음> 야보이다야가 아, 자식아! 야 죽어 물려! 궁금하지 않니?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웃음> 어디가? 여자식아! <웃음> 자 궁극기 들어갑니다. 좋아요. 자 잡아주고 열매 또 던져주고. <웃음> 맛있다 <웃음> 여자식들아! 오디까 불어? 현충리스 앞에서! 야혐친리스야 이거 진짜! 너프당해도왜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자,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네 반성해라. 요시니스보다 들못 넣은 거랑 탱량 안 되는 거랑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된다. <웃음> 야, 이거 탱에, 딜에, 킬량에 이렇게 모든 곳에서 완벽한 포켓몬이 있을까요, 진짜? 와, 대박인데? 자, 여러분 솔직히 요시니스가 제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가보았습니다 다른 아이템 빌드를 이용하면 어좀도 튼튼하거나 갈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간총이라는 스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근데 일단 여러분 요시리스가볼 가든거키라는 스킬은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킬이라고 봅니다 이동속도 있죠 회복하죠 기간총에 강화시켜주는 역할까지 아주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스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너프를 먹고 있지만 상위 티어를 꿰 차고 있는 우리 요시리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